안녕하세요 킴비서입니다 오늘은 호텔을 가장 저렴하게 잡는 법이라고 할수 있는 베스트 레이트 개런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하 BRG라고 하겠습니다 BRG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말로 최저가 보장이라는 말입니다 즉 자신들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시에 그 가격이 최저가가 아닌 경우 보상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글로벌 체인 호텔들 뿐만 아니라 호텔 c o m 아고다 등 OTA 사이트들도 이런 BRG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 있습니다만 글로벌 체인 호텔들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은 해당 호텔 포인트 및 QN도 획득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점이 많은 바 OTA 사이트 등의 BRG 등은 설명하지 않고 글로벌 체인 호텔들의 BRG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BRG를 승인받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각 체인마다 약간씩 상의할 수 있으나 대체로 이 정도 조건을 만족하면 승인됩니다. 첫 번째로 동일 호텔, 두 번째로 동일 날짜 및 동일 투숙 인원, 세 번째로 동일 객실 및 침대 타입, 네 번째로 동일 취소 조건, 다섯 번째로 예약 후 24시간 이내 이의 제기, OTA 사이트에서 위에 설명한 조건들을 충족한 가격을 찾은 후 클레임 폼을 작성하여 클레임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BRG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클레임에 성공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메리어트의 경우에는요. 클레임이 성공한 경우 가격을 매칭해주고 추가로 25% 할인이나 5000포인트를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5,000포인트는 현금으로 약 3만 5천원 정도의 가치를 하는 바 아주 저렴한 호텔이 아닌 경우에는 25% 할인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힐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힐튼 역시 가격을 매칭해주며 추가로 25%의 할인이 들어갑니다. 하얏트로 넘어가 보면요. 하얏트는 미화 50달러 상당의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IHG를 확인해 보면요. IHG는 매치를 해주고 그리고 다섯 배의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최대 4만 포인트까지 제공한다고 되어 있네요. 다만 IHG의 경우에는요. BRG가 상당히 까다로움으로 시도하지 않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기 설명해드린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더 자세한 약관을 확인하실 수 있는 바 원하는 호텔 체인이 있는 경우 사이트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brg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음주 방콕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다음주 방콕을 검색하시면 방콕에 있는 모든 호텔이 이렇게 뜨는데요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시는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을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같은 사이트에서 찾을 경우 그 가격에서 25% 추가 할인을 받는, 받는 것이 바로 BRG라고 할수 있습니다. BRG를 찾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이트 중 하나가 카약과 호텔스컴바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카약을 이용합니다. 저도 역시 카약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렇게 똑같은 정보 날짜와 지역으로 검색을 해보니 르네상스, 방콕, 라차프라성 호텔이 부킹닷컴이나 아고다보다 더 저렴한 사이트가 한 군데가 있네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 사이트가 가장 최저가일 확률이 높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토탈 가격이 497 아랍에미레이트 돈이네요. 그럼 497 아랍에미레이트 달러가 얼마냐? 태국으로 4,400바트 정도 됩니다. 그러면 라차프라성 호텔을 확인해보니 텍스가 포함되지도 않은 그 금액인데 4,700 바트네요. 더 저렴한 가격을 찾았으니 메리어트 홈페이지에서 르네상스 방콕 호텔 예약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예약 전에 탑캐시백이라는 사이트를 경유해서 메리어트를 접속 후에 예약을 진행하시면. 이렇게 5%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그럼 방콕 르네상스를 예약한 페이지를 확인해 보고요. 이렇게 정보가 뜹니다. 예약을 진행했으니 클레임 폼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클레임 폼을 작성하는 주소는 상기 주소고요. 예약을 진행한 후에 BRG 클레임 폼 작성을 해봅니다. DRG 클레임 폼 작성 화면에 들어가서 모든, 모든 항목을 먼저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름 성 이메일 주소를 적어 주시고요 아래 예약번호 호텔 이름 체크인 아웃데이트 그리고 예약한 가격 예약 통화를 입력해 줍니다 아래에는 제가 찾은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여기는 제가 찾은 가격 그리고 찾은 통화 그리고 마지막에 아 이곳에는 찾은 주소를 입력하고요 웹사이트 혹은 어 앱을 이렇게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코멘트를 입력해 주시고 25% 할인이나 뭐 5000포인트를 선택하신 후에 서밋을 눌러주시면 BRG 클레임이 모두 끝납니다 BRG 클레임을 한 후에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주시면 약 24시간 이내에 답장이 옵니다. 그럼 여태껏 받았던 BRG 승인 내역을 제가 보여드리며 BRG가 얼마나 싸게 잘수 있는 가격 보장 제도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 BRG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비서였습니다